반갑습니다. 와치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계 리뷰인데요. 저번 시간에 어,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 카시오 시계 중에 어, 지샥과 비슷한 음, 성능이지만 어, 지샥보다 더 저렴한 괜찮은 가성비의 어, 시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박스를 뜯어볼게요. 여기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가 이렇게 빛내 쌓이 있네요. 자, 이렇게 시계를 개봉했는데요. 이 시계의 이름은, DW-290 이구요. 어, 사이즈를 제가 재봤는데 약 대략 가로로 46mm 정도에요. 어, 46mm면 되게 큰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지샥이랑 비교해 볼때 이거는 좀 작은 크기예요. 지샥 같은 경우큰 거는 50mm도 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건전지 수명이 대략 매뉴얼에 따르면 한 2년 정도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무게도 제가 재봤는데요. 대략 한 56g 정도예요 이게 스틸 케이스랑 스틸줄이 아니고 다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어, 무게가 굉장히 당연히 가벼울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방수는 예, 200m 그 다음에 이 백라이트가 이런 예, EL 백라이트죠 뒷판 전체가 이렇게 빛나는 백라이트 그죠? 예. 시계 안에 어떤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시랑, 분, 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날짜가 이렇게 있죠. 메뉴 버튼은 이 모드, 8시 방에 있는 모드인데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이제 알람이죠? 알람 시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이 시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대부분의 카시오 시계가 그렇지만, 여기 또 이렇게 시가 표시되어 있어요 8시 2 0분 그러니까 어떤 모드라도 이렇게 현재 시간을 알수 있죠 이건 이제 스타워치인데 제가 아까 작동시켰지만 지금 스타워치 모드에서도 8시 23분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나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수요일 자 알람 타이머 스타워치 이런 현재 시간 이렇게 모드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계의 기능 등을 하나씩 좀 천천히 볼게요. 알람 설정하는 게 조금 제일 어려운데, 알람 기능만 어, 설정할 줄 알면 나머지 기능들은 되게 쉬워요. 자, 여기서 이, 이 현재 시간 모드에서 모드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알람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음, 지금 알람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알람. 요 위에 바가 있잖아요 현재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여기서 이 1시 방향에 있는 얘를 누르면 이 s i c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시그널이라고 해서 매시간 정각에 삐빅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 뭐 오전 1시, 2시 그런 정각마다 삐빅 소리를 내는 건데 나는 삐빅 소리 내는 게 싫다 그럼 여기 한 1시 방향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세요 아, 지금 이제 알람, 시그널 둘다된 거고, 또한번 누르면은, 이건 알람 설정도 안 되고, 시그널 설정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더 누르면, 알람만 설정되는 거. 한번더 누르면, 이거는 시그널만 되는 거. 둘다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알람 시간을 맞추고 싶은데요? 나는 오후 뭐 9시, 아니다, 오후 10시 10분에 알람을 맞추고 싶다. 그러려면 이 어디저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10시 방에 있는 자 얘를 한번 아이고 이렇게 누르면 깜빡이죠 자 여기서 버튼은 얘를 조정하면 돼요 시간 자자 10시 그럼 얘는 뒤로 거꾸로 가냐 그렇진 않아요 얘는 눌러도 아무런 표시가 없죠 네. 그럼 10시 10분 분을 조정하고 싶다 그럼 다시 이 8시 방에의 모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얘를 누르면은 10시 10분. 자, 나는 알람 시각 설정을 다 했습니다. 끝내고 싶어요. 그럼 다시 이 8시 방향에, 아, 8시가 아니라 이 10시 방향에 얘를 누르면 깜빡거리는 게 멈추면서 예, 알람 시각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이러면은 매일매일 오후 10시 10분마다 알람이 울려요. 그럼 여기서 나는 지정된 날에 알람을 울리고 싶다. 그럼 여기 10시 방향에 얘를 이렇게 눌러 주세요. 한번더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네요. 누른 다음에 음. 지금 제가 이 버튼을 계속 눌렀는데 자, 10시 10분 나는 뭐 1월 뭐 10일에 알람을 맞추고 싶다. 여기서 이 8시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자 여기서 이제 달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1, 12, 1월, 1월 자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알람을 울리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 8시 방향의 애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자 1월 10일 자 이러면 1월 10일 오후 10시 10분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1월 11일 10시 10분에는 안 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알람 설정이 끝났습니다 음 알람 설정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 버튼을 한번 두번 누르면 타이머 설정인데요 타이머는 시간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잴때 라면 끓일 때참 좋은데요 한 3분으로 맞춰 놓고 3분동안 이제 라면을 끓이고 3분 후에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타이머 설정 어떻게 하느냐 이 10시 방향의 어드저스트 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건 시고요난 3분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8시 방향의 이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여기 있는 버튼 2시 방향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3분 아 3분은 좀 짧아 난 3분 30초로 하고 싶은데 여기서 다시 그럼 8시 방향에 얘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누르면 쭉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머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10시 방향 얘를 누르면 끝난 거예요 그럼 자 타이머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2시 방향의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거꾸로 가죠. 잠깐 멈추고 싶어요. 그럼 다시 2시를 누르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3시 3분 30초로 가고 싶어요. 그럼 다시 10시 방향의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스타워치 설정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죠. 자, 여기서 기본 시각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누르면 이 스타워치 설정인데요. 음, 여기서 2시 방향이... 버튼을 누르면 1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이 되죠. 다시 2시 방향 버튼을 누르면 스탑. 자, 원래대로 0으로 하고 싶으면은 얘는 그냥 라이트고 이 10시 방향에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10시 방향에 어드저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초가 깜방입니다. 이 초가 30초 이내에서는 이 두시방인 얘를 버, 눌러야 되는데요 30초 이내에 누르면은 분은 그대로예요자 분은 그대로인데 얘를 누르면 00으로 되죠 이게 30초가 넘어가면은 초가 00으로 되면서 분이 하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30초부터 59초 사이에 얘를 누르면은 00이 되면서 분이 하나 올라가니까 12로 돼요자이 상태에서 나는 분을 바꾸고 싶다 이모두를 눌러주세요. 자, 얘는 이제 시를 바꾸는 건데 얘를 또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분을 또 바꾸고 싶다. 얘를 눌러서 예. 자 나는 이제 어 연도와 월일을 바꾸고 싶다. 다시 8시 방향 얘를 눌러주세요. 자뭐 현재가 2020년이라고 가정하고 2021, 2022 이런 식으로 자 월을 바꾸고 싶다 다시 얘를 또 눌러요 자, 3월 8일로 바꾸고 싶다 또 누르세요 월은 됐으니까 또 얘를 누르면 은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방법이 이 모드를 이용해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시가 되냐 분이 되냐 연이 되냐 월이 되냐 일이 되냐 만약에 다 바꿨다 그럼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은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계가 갖고 있는 어, 신기한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두시 방향에 있는 이 버튼을 쭉 누르면은 지금 이 녀석이 들어왔죠? 네. 이런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하는 거는 또 얘를 길게 누르면 돼요. 한 2, 3초간. 그럼 기능이 해제된 거. 기능이 설정된 거. 이, 얘가 설정이 되면 무슨 어 기능을 하냐면요 알람이 됐을 때막 시계가 반짝반짝 거려요 막 밑에 있는 이 광라이트, 백라이트가 되게 반짝반짝 거려요 지금 제가 보여줄 수는 없고 시간상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 이 기능을 왜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밤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때 알람을 맞춰놨어요 이 시계로 그때 알람 때문에 이제 일어나면 은 그때 되게 어두컴컴 하잖아요 그때 어두컴컴한 시간에 어 지금 시각이 몇일까 이 백라이트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현재 시간을 어 알려주는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어그 기능을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시계 의 리뷰를 마칠 때가 왔는데요 음, 이 녀석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을 한마디로 하자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예, 굉장히 필드워치로서 뭐 전투용 시계로서 굉장히 좋다. 물론 얘보다 더 저렴한 만원, 이만원짜리 20, 20, 전자시계들 많아요. 하지만 200m 방수성능을 가진 전자시계 중에 얘보다 저렴한 거를 찾기는 매우 뭐 어렵다. 흔하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지샥 중에 제일 저렴한 것도 한 5,6만원 하거든요 아무리 저렴해도 근데 얘는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은 4만원대의 가격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요 시계 전자시계 좀 튼튼한 전자시계를 처음 입문한 사람들한테 저는 얘를 추천하고 싶네요 음 다음 시계는요 오늘이 카시오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시티즌인데요. 다음 시계는 다음 소개 시계는 시티즌의 굉장히 그것도 가성비가 좋은 괜찮은 스펙을 가진 어, 드레스 시계를 어, 소개하려고요. 에코드라이브고요 어, 깔끔한 스타일의 정장 시계를 찾는 분한테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시계를 리뷰하려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리뷰 때 어, 뵙겠습니다.